You will decide. 여러분이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회주의적인 나라에서 잘할 것인지 or 아니면 그들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잘할 것인지. I have no doubt about it.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믿어지십니까? 99%의 언론이 거짓이고 단 1%의 언론만이 참이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 도대체 이 상황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거짓이고 조작이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매일 아침 접하는 신문, 매일 저녁 9시, 8시에 나오는 뉴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기가 막혀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보면 홀로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프로젝트 베리타스라고 하는 매체가 CNN의 사장과 회장과 간부들의 회의에서 나온 녹취록을 세상에 공개한 충격적인 뉴스를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CNN은 트럼프를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라. 그를 정상의 궤들을 넘어선 미치광이처럼 묘사해라. 이게 그들의 보도 지침이었습니다. 언론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미국의 주류 매체들은 그 논조를 똑같이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한국의 뉴스들 여러분 여기에 조지아주의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원 재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지아의 집회에 참여를 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메인스트림 뉴스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에게 빨리 승복을 해라고 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물러나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 물러나면 이혼을 할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듯이 자이두 사람이 이혼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나란히 선거에 유세에 참석하고 자 이게 이혼할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거짓된 언론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제 보도한 프로젝트 베리타스의 그 녹취록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무디게 언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왜 트럼프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걸까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기에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트럼프의 상황을 보면 온갖 뉴스 매체들과 온갖 트위터, 페이스북, SNS 등 모든 것들이 다 적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트럼프를 마치 미친 사람처럼, 트럼프를 마치 비정상적인 인간인 것처럼, 그리고 트럼프는 거의 이상한 사람의 대표격인 것처럼 전부 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트위터 하나만 올려도 그 밑에 이거는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토를 달아놓습니다. 자, 그들은 모두가 똘똘 뭉쳐서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99%고 1%의 트럼프가 진실이 아닌 걸까요? 과연 미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흘러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으로, 동아시아로, 미국으로, 전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한국은 전부 민주당 바시됐고,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의 재선을 가로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의 빌미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편투표도 코로나를 핑계로 할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어떤 측면에서 공산주의가 자유세계를 향한 공격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공산주의와 딥스테이트의 거대한 세력들이 연합해서 이 전체 세계를 하나의 통제사회로 사회주의로 그리고 더한 공산주의로 결국은 이 세상을 모두 다 바꿔버리기 위한 이 엄청난 음모의 실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쩌면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의 진실을 볼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이 조지아주에 간 본질적인 이유는 조지아주가 결선 투표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1월 5일 날 조지아주는 재선거를 하게 됩니다. 상원의 원 두석을 넣고. 근데그 상원은 두석 중에서 한석만 공화당이 가져가더라도 상원은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하고 싶은 일이 트럼프가 이날 했던 연설 중에 드러나 있습니다. If I lost, 만약 내가 진다면 나는 대단히 멋진 패배자가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지더라도. 그러나 but you can't ever accept when they steal and rig and rob. 그들이 훔쳐가고 표를 훔쳐가고 그리고 조작을 하고 그리고 탈취를 해갈 때 우리는 절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트럼프가 이 자리에 온 본질적인 이유. 조지아주에 가서 유권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여러분들이 두 명의 상원 의원을 뽑아주십사. 그 뽑는 일은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voters of 조지아, 이 조지아의 유권자들은 will determine, 결정을 할 것입니다. Which party runs every committee? 어떤 당이 모든 위원회를 운영할 것인지? Rise every piece of legislation? 모든 하나하나의 입안을 작성할지, 법 입안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control every single taxpayer dollar, 그리고 모든 하나하나의 납세자의 돈을 통제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Very simple,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You will decide, 여러분이 결정할 겁니다. Whether your children grow up in a socialist country,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회주의적인 나라에서 자랄 것인지, or 아니면 whether they will grow up in a free country, 그들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자랄 것인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랄지, 자유스러운 국가에서 자랄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다. And I will tell you this.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Socialist is just the beginning for these people.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민주당 사람들을 그리고 이 딥스테이트에 조직화된 이 인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소셜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These people, 이 인간들은 want to go further, 더 한층 멀리 갈 거다. t h e n socialism, 사회주의보다 더 멀리 가버릴 것이다. 그들은 공산주의 형태의 정부로 가기를 원한다. I have no doubt about it.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온갖 파퓰리즘을 동원해서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수많은 정책들을 갖게 될 것이고 앞으로 사회주의가 심해지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술이다 이렇게 트럼프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지지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라 하고 트럼프가 다시 이 정권을 잡았으면 하는 우리의 바램 그건 무엇일까요? 그거는 트럼프가 돼야 공산주의를 밀어내고 공산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자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당장의 사회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사회주의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준다고 라 속이게 되지만 그러나 그 사회주의의 종말은 결국 그 개인 개인에 대한 억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의 원리에 부동산 정책을 내버려 두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가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진실된 뉴스 보도를 많이 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간간히 흘러나오는 진실된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것이죠.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지는 건 괜찮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한 수단에 의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다시는 앞으로 민주주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트럼프가 반드시 이 일을 성공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NN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들, 이런 미디어들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저항하고 나서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수년 동안 계획해놓은 그 계획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트럼프가 조지아주에서 했던 핵심적인 이야기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